공통점은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과 박테리아를 통한 우점을 점했다는 거고 40% 환수나 PCS를 이제 통해서 넣는 거는 영양분이 높으면 낮추고 아니면 낮으면 조금 일정한 수준으로 높여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디먼트로 물의 정화 작용을 일부 하면서 물리적으로 제거도 하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를 투여하면서 무점 효과를 볼수 있게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콧물 입기가 이제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샌드가 깨끗하죠. 샌드가 깨끗한 상태에서 콧물 입기가 지금 생긴 상황이고요. 반면에 다른 분의 어항 상태에서 보면은 샌드가 이제 지저분한 상태에서 콧물 잇기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게 원인이 되냐라고 어느 정도 유추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정답은 아니지만 샌드가 깨끗하다는 의미는 뭐 갈록저가 오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뭐 암모니아나 아질산은 일단 없는 상태이니까. 물고기에게는 치명적으로 뭔가 해를 가하지는 않는 상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질인산염을 측정하기 전에 샌드 상태를 보고 아 저의 어항 상태는 뉴트리언트가 낮은 상태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영양분이 풍부하면 그만큼 이제 샌드가 더러워질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핑거 레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비해서 지금 되게 많이 쳐져 있습니다 쳐져 있기도 하고 심한 곳은 보시면 약간 괴사가 일어나는 듯한 느낌도 인 있고요 근데 얘는 덩어리가 워낙 커서 제가 꺼내서 리프트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수질 안정화를 기준으로 목표를 삼아서 진행을 해 볼게요 지금 시립기랑 이제 콘물립기를 제거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지금 보시면 바닥이랑 이제 어항 벽쪽 많이 깨끗해졌죠? 이제 거의 없습니다. 정수기 하우징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35 큐브 본수저 어항의 물을 이쪽으로 이제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부터 채워지고 그다음 두 번째 채워지고 그다음 나가겠죠?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에는 그냥 대략 여과섬으로 채워서 혹시나 뭐를 이제 콧물 잇기나 혹은 이제 슬러지를 한번더 일차적으로 제거를 해 주고요 왜냐면은 여과섬은 사실 그 사용을 하진 않는데 지금은 뭐 박테를 계속 넣게 되면은 혹여나 이제 뭐 백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외부 여과기에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지금 외부 여과기를 다시 꺼내서 하기에는 저도 좀 부담이거든요 왜냐면 하또물 받았을 것 같아서 원래는 외부 여과기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꺼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은 정수기 첫 번째는 여과섬을 넣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 고, 보내, 그, 보여드린 세디먼트로 이제 넣어서 한번더 정화를 할 예정이고요. 세디먼트는 일단 안에 넣어놨는데 지금 집에서 찾다 보니까 여과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과 스펀지로 해볼게요. 어차피 뭐 여과 스펀지나 솜이나 어쨌든 그냥 슬러젤을 제거해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 그래 것처럼 여과 스펀지를 그냥 대충 이렇게 길게 잘라서 겹겹이 하진 않고 두 개만 잘라서 그냥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여과력은 될것 같아서 이대로 이제 설치를 할게요. 이거 모터는 이제 AIM 300인데 제가 3,4인치 호수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3,4인치 호수에 이제 정수기 호수를 연결을 하면은 구경이 상당히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맞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구멍도 크고 그래서 3,4인치에서 정수기 라인으로 해주는 어댑터가 따로 있긴 한데 일단은 저희 집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케이블 타이로 한두번 정도 이렇게 좀 좀매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간은 이아쿠아맨드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이아쿠아맨드는 아시다시피 이 이제 잘라서 조금 조금 조금 하다가 여기다가 이제 막아서 아예 그냥 틀어 막는 형태로 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사용 안 하면 그냥 한이 부분을 그냥 잘라 버리면 되니까 그냥 어댑터 사는 것보다 이게 더 경제적일 것 같아서 이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산수하면서 지금 콧물리기를 많이 제거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AI300모터 연결해서 정수기 호수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과스펀지그 다음에 세리먼트로 해서 저쪽 이제 여과기 쪽으로 들어가게끔 해 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조금씩 청소를 해주고 박테리아도 도징을 하면서 일단 지켜볼게요 그리고 보시면은 일단 여기도 지금 구멍이 많이 나 있잖아요 여기도 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핑거레더 상태가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얘도 한번 계속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이제 물리저로 한번 제거하고 나서 이제 하루 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끼가 아직 좀 많이 있습니다 샌드에는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레더 쪽에는 이제 별로 없죠 예전에 비하면 물론 많긴 하지만 그리고 저 뒤에 뒤에는 예전보다 더 거미줄처럼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꾸준히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고 질 인산염 상승시키고 그다음에 박테렌 꾸준히 도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제가 거리식 여과기를 하나 설치를 해놨는데 이유는 유막 제거가 저기서도 되긴 하는데 한쪽으로만 되다 보니까 유막 제거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리식 여과기 가장 조그만 걸 구매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옆에 하우징도 이제 설치하고 세디먼트도 설치해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가 많이 더럽죠. 지금 이게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더러워진 건데 그만큼 물에 이물질이 많다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세디먼트도 얼마나 더 더러워지는지 한번 더 지켜볼게요. 오늘 이 박테리아를 투여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급하게 촬영을 했는데요. 뭐냐면은, 보시면, 이렇게 한 방울을 투여하면은, 약간 덩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뭔가, 여기 지금 떠다니죠? 이게 지금 맞박 하나 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집에, 예전에 구매한 대용량이 하나 있어요 얘는 유효기간이 20년 이제 5월까지 거든요 그리고 아까 거 제품은 21년까지인데 약간 조금 유효기간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관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상온 보관을 했는데 저렇게 덩어리감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좀 이제 큰 걸로 한번 넣어 볼게요 뭐 집에는 다들 이 정도는 있으시죠 기본적으로 이뭔 개소리야 지금 제가 따로 이렇게 담아놨는데 얘 한번 넣어볼게요 얘도 혹시 응어리가 지는지 지금 보시면 응어리 없이 그냥 쭉 없어지죠 이렇다는 거는 아까 이제 박테리아 기존께 이 작은 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한번 집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정수기 하우징은 일반 이제 처음에 어항을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품을 따로 사기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거를 굳이 구매를 하셔서 세디먼트로 활용을 하지 말고 그냥 그 필그린 같은 이제 싸구려 모터 있잖아요 그 모터를 이 안에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양말 필터로 한번 거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그냥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런 양말 필터의 안에다가 이제 안에 모터를 넣어놓고 계속 이쪽으로 쏘게 하면은 이쪽 안에 이제 콧물 끼기가 계속 걸러지겠죠. 그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어항을 한번 싹 닦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쪽으로 다 걸러지니까 그 상태에서 이거를 한번 빨고 그 다음날 또 넣고 이런 방식으로 치셔도 됩니다. 지금 시립기랑 이제 콧물 잇기를 제거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지금 보시면 바닥, 이랑, 이제, 어항 벽쪽 많이 깨끗해졌죠? 이제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핑거레더를 보시면 많이 괴사가 일어났죠? 핑거레더가 이제 약간 괴사를 하면서 보시면은 물이 좀 약간 뿌옇죠 그래서 환수도 필요할 것 같아서 환수를 하고, 환수한 물을 가지고, 이제 그 리프딥을 한번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